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첫 솔로 싱글 더스트라노댐 엠카운트다운 1위 방탄소년단 bts 진의 첫 솔로 싱글 디아스트로넛 더스트라노트 이 지난 10일 방송된 엠넷 가요 순니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 진의 디아스트로넛 더스트라노트 과 여자아이들의 누드 무크수대 다 1위 후보에 올라 대결을 펼쳤다. 최종 음원과 한반 점수, 사전 투표를 총 합산한 결과 진이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10월 28일 발매된 신곡 디아스트로노 더스트라노트은 Astronaut, 진의 매력적인 중저음과 특유의 청량하고 문환적인 분위기가 특징인 곡으로 보컬리스트 진의 다양한 면모를 볼수 있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진의 신곡 금원 성적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신기록을 경신하며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로서 막강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11월 8일 빌보드 차트가 발표한 빌보드 핫100, 빌보드 핫1 0 11월 12일자에서 51위로 첫 진입했다. 이는 역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싸이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데뷔이자 최근 10년간 발매된 한국 솔로곡 중 가장 높은 순위 진입이다. 또 글로벌 200 차트, 글로벌 200 차트에서 10위로 첫 진입, 한국 솔로 가수 중 최초의 한국 곡이자 6만 2천장 판매로 빌보드 글로벌 200 역사상 한국 솔로 대의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빌보드 재팬 핫100 차트 3위를 기록, 공개 일주일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UK 오피셜 싱글즈 차트, 토패키 61위로 첫 진입하며 역사상 한국 솔로곡 최고 순위에 등극했다. 지는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웨버스를 통해 여태 일하다가 이제 퇴근해서 소식 듣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엠카 1이라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암이 서 1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콘텐츠 티저 하나 또 나왔으니 더 즐겨주세요. 용이 암이 사랑해요 알라뷰 하트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팬들을 감동케 했다. 지는 음원 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활동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지은 유튜브 채널 자린건 쥐풀도없지만과 할명수, SBS 런닝맨, 오뚜기 질라면 단독 광고 모델, 쥐중진담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예능 천재 면모를 빛내고 있다. 팬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디에스트라나 어디로위 축하해 시스트라노트 일스트윈 컨그레출레이션즈 진 등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를 뜨겁게 달구며 진의 찹 솔로 1위를 축하했다.